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뭐 대전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고 실제 뭐 50%다, 60%다, 45%다. 일반적으로 많은 거래는 되고 있지 않지만 은 그래도 최고가 대비 4 50%, 60%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는 재개발을 좀 많이 했고 아파트 입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부산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50%, 55%씩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세종같은 경우는 천도론 때문에 사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천도론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단기 투자 그리고 손해받는 것을 막아야 하기 위해서 서울 투자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송도같은 경우도 뭐 하락폭이 50%다 60%다 하락폭이 있었지만은 실제 송도는 은차가 심해서 차라리 서울이 투자하기가 더 낫지 않을까. 아직 성도 같은 경우도 하락이고 대전도, 대구도, 세종, 부산 마찬가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죠. 물론 단지 그 프로테이지가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입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고가 대비 하락폭 프로테이지는 줄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을 한번 보시죠. 최근 거래된 서울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410세대에 건축은 2003년에 건축되었고 청수는 25층이고요.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게 되면 예전 거래 금액은 2016년도에 4억 3,500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 12억 5,500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근자의 거래는 없어요. 거래가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 24평 A타입 예전 16년도 4억 4천에서 최고가 13 2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현재 22년 6월달 이후로 거래가 없고 32평 최근에 거래가 있었는데 최악가는 4억 그리고 평균적인 가격은 5억 9천에서 6억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15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32평에 뭐 사실 위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물렸다고 봐야 되죠 또 모르죠 뭐 사실 이까지 뭐 올라갔었는데 또 올라갈지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투자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근자에 거래 되는 었 금액은 23년 2월 달에 10억 4 5 0 0 으로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안세평 마찬가지 2016년도 가격은 5 7,800에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16억 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의 17억 이죠 근데 근자에 23년 1월 달에 이마저도 싸다고 12억 9천에 거래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거래를 해서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행보를 하지 않거나 하락을 한다면 은 사실 모험을 했는 투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48개. 생각외로 그래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현재 서울은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들이 20%에서 30초반 정도 되는데요. 잠실동에 위치하는 잠실엘서 세대수는 5678세대 엄청난 세대수고 청수는 최고층이 34층 그리고 건축은 2008년도 건축했고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매매는 130건이 나와있고요. 동일 매물을 풀게 되면 은 220건입니다. 그리고 동일 매물을 묶으면 각 동호수마다 틀리게 130건의 매물이 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와 동일하게 이런 아파트들 냄새가 좀 나죠. 2016년도에 가격대가 지금 7억 9천 25평에 거의 8억이에요.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히 상승을 하고 최고가도 마찬가지 이때 17년, 18년도에 뭐 15억대까지 찍다가 마찬가지 또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일부 거래가 없었다가 19년도 동일하게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가 무려 21억 9천만원 25평에 21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되다가 일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또 거래가 일부 좀 되었어요. 되었는데 15억에서 16억 초중반때 거래가 되었는데 야 이거 뭐 대구 보다가 서울 보니까 깜짝 놀라겠네요. 그리고 33평 비타입을 보게 되면 16년도에 가격이 9억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일부 좀 주춤해요. 주춤하다가 19년도 다시 가격이 한번 내렸었죠. 내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도 일부 거래는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24억 5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래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갑자기 어느정도 금액이 떨어지니까 19억 9천 20억 20억 5천에 일부 거래가 되었고요 33평 에이 타입 마찬가지 16년대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습니다 9억대 10억대에서 일부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가 그리고 마찬가지 16억 17억대 까지 올라갔다가 일부 또 거래가 없어요 그렇다가 19년도에서 다시 쭉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서 21억 그리고 최고가는 25억 8천만원 그리고 일부 하락을 좀 하면서 거래가 없다가 그나마 22년 12월달에 21억 20억까지 떨어집니다. 20억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거래가 없고 3300시 타임 마찬가지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습니다. 8억대에 시작을 해서 최고가는 지금 27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거래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여기서 지금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 금액들은 19억 5천에서 21억 초중반대 그리고 45평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은 최하 금액이 13억 초반에서 중반에서 시작해서 최고가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33억 7억까지 올라가는데 33평 마찬가지 45평과 비교를 하면 은 많은 거래는 없었다고 치더라도 사실 뭐 29억 2 5억대 아파트들이 일부 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33평 C타입이나 33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가 좀 매번 많았었는데요 C타입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 이쯤에서 대부분 구입했는 분들 대부분 물렸다고 보지만은 여기서 뭐더 하락을 하면은 실제 여기 있는 분들도 또 물린 사례가 되지만은 사실 또 이렇게 상향을 한다면은 뭐 여기서 구입했는 분들은 또 돈을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제 뭐 생각에서는 아무리 서울이라도 지금과 같이 갑작스럽게 금액이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투기는 힘들 것이고 뭐 단타로 조금 움직여서 약간 재미를 보려면 은 모험을 걸어야 되는데 워낙 금액이 비싸다 보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매매 물건이 130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 대구나 아니면 은 서울이나 매물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실제 현 가격에서 더 빠져야지 거래가 된다 그 얘기겠죠. 뭐 20건이든 30건이든 뭐 적게 나와있는 아파트들이면 모르겠지만 은 지금 동일 매물을 묶어서 130건이면 은 사실 동호수가 틀리게 나오는 매물들이 130건이다. 그리고 풀게 되면 220건입니다. 사실 이런 아파트에 갭투자는 더갈 수가 없다. 단타도 더 가기가 힘들죠. 일단 금액이 너무 높고 전세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서울에 단타 아니면 은뭐 약간의 본전 생각으로 잘못 올라갔다가는 골로 갈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잠실동에 위치하고 있는 잠실주공 5단지인데요.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딱 상가시 보입니다. 옛날 오래된 아파트로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세대수 3930세대 어마어마합니다. 청수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15층 그리고 78년도 재건축이 기다리고 있는지 대학의 확인은 안했지만 사실상 뭐 워낙 오래 되어 었 있는 아파트고 세대 수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뭔가 냄새가 납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투기를 했는 냄새가 나는데 실제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 가격대가 평균적으로 11억대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18억 19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28억 7천만원까지 올라가서 일부 거래가 되다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서 18억 7,560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2월 달에 이 금액도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몇 개가 거래가 됐어요. 한 개, 두 개가 아니네요. 3 0평 B타입 마찬가지 거래가 없었고, 3 0평 T타입 예전 거래 금액은 무려 11억 9천에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29억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최근자의 나마 22억 7,600에 거래가 되었고요. 35평 B타입 마찬가지 예전 거래되는 금액은 12억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32억 7,880만원.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근사에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거래된 금액은 21억 7,500만원. 그리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 다섯, 여섯, 일곱 건까지 거래가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35평 A타입. 예전금액 12억 후반대 시작해서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일부 거래가 되면서 30억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자에 2 4억 2300만원. 아마 조금 급격하게 좀 빠졌다고 보이는데요. 동상대우 같은 경우는 2016년도까지 가격으로 내려가는 사례들이 많고 중간에서 일부분 거래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14, 16년, 17년도의 가격으로 내려간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8년, 19년도 가격까지 내려갔다. 마찬가지 36T타입도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그렇고 B타입은 거래가 없었고 A타입 마찬가지 거의 18년, 19년도 정도까지의 거래 금액으로 내려갔다. 그렇다면 하락폭을 보게 되면 사실 대구가 월등하게 하락폭이 많은 편이며 16년도까지 내려간 아파트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일부 뉴스에서 봐서 알겠지만 은갭 투자나 투기 세력들 사실 만만한데 투자를 많이 하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리수가 많이 따르고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함부로 투기하기는 쉽지가 않은 아파트고 제가 세력의 한 일부분이라고 해도 뭐 이런 쪽에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거나 투기 세력들이 군중을 몰고 움직여도 어느 정도 선에서 쉽게 투자를 할수 있는 적어도 현금으로 1, 2억, 2, 3억, 3, 4억 내에서 투자를 할수 있는 곳을 추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자의 서울에 20%다, 25%다. 그나마 최고로 뭐 30%, 32% 거래된 것도 있지만, 워낙 매매가격이 높다 보니까 사실 서울 쪽에 투자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현재 뭐 돈을 좀 꼬랐다고. 아파트 노름판에서 서울을 올라가서 투자를 해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드리는데 물론 이렇게 가이 높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높지 않은 아파트들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는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하락할지 상승할지 100%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전무후무합니다 적어도 어느정도 거래가 된 아파트들 위주로 조금 거래를 해야 되는게 맞고요 현재 마찬가지 268건의 매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더 빠져야 거래가 된다. 동일 매물 풀게 되면 290건이고, 마찬가지 빼도 268건.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은 서울의 갭투자나 투기세력 그리고 현재 노름판에서 아파트 투자를 한번더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서울과 대구를 비교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 보시다시피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마곡동에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데요 실제 이 아파트도 한 30% 32% 정도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조금 있다고 나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세대수는 1194세대에최고청은 16장 그리고 건축은 17년도에 건축이 되었고요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45개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거래되는 금액이 2018년도에 8억 9억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내립니다 내렸다가 일부 올라가면서 최저 거래 금액은 8억 4 0 그리고 최고가는 13억 8천 일부 거래가 없다가 근자에 일부 거래가 되었는데 9억 그리고 9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이쯤에서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일부 거래되는 형성되는 금액대로 금액이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 입사평 b 타입을 보게 되면 거래된 게 없고 a타입 뭐 34평 a타입 최저가 마찬가지 거래 금액은 8억 7천에서 시작이 되었고 보통 18년 19년도에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9억에서 11억대에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16억까지 상승했다가 일부 하락하면서 원자에 거래되었는 금액 1 9억 9천까지 거래가 되고 일부 다시 올라서 11억 6천 5백 3사평 b 타입 거래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은 현재 제가 체크를 해놨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대우 같은 경우는 16년, 17년도의 가격이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입장이면 평균적으로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는 이쯤에서 대부분 거래가 가장 많이 되었다면 여기에 있는 금액이 평균적인 금액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급상승을 한번 하면서 내려오는 자체가 대부분 19년도, 빠르면 18년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동네 같은 경우는 조금 늦으면 20년도에 다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매물은 45개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일부 거래가 되려고 한다면 현 가격에서 더 내려야지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매물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뭐 단타적으로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미는 많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대구에서 손해보시고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이다. 서울에 가서 갭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서울에 가서 아파트 투기 투자로 해서 잃르는 돈을 막가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과 대구 갭투자 아파트의 노름판에 대해서 빈정되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